라자 크스 통 소. 와! 오라라 오 카리브 산다 나는 지금 두바이다. 지금 나는 모든 게 새롭다. 요 어, 핑크색이 여성인가? 어 여기도 여성분이네. 저그 핑크색이. 어, 너 신기해. 남녀 인절한 탈 2018년 나는 15개국을 아, 여행했어아 너무 예쁘다. 매번 여행은 설레지만 그때 느낀 감정들과 지금은 사뭇 다르다. 가장 비슷한 느낌을 찾아보자면 내가 해외여행을 맨 처음 갔었을 때그 느낌이 가장 가까울 것 같다. 이번 여행이 또 특별한 이유는 가장 현지 분위기를 많이 느낀 여행이야. 2 여행 첫 여행지 두바이. 아둘 <웃음> 안녕. <웃음> <웃음> <웃음> 아, okay. How are you? good. very good. nice. n i meet. You. Nice to meet you. <웃음> What's your name? 지 <웃음> Let's <웃음> go? go. Wow. 멋있다. 스타일이. really o v e you. 두바이. 여기 i South Design의 레스토랑이야. 아우 레 너무 예기 She s vlogger. Yes, YouTuber. YouTuber. a i n so did we eat down. Also in Korea, I think so. Yeah, down. How many days were you in Korea, by the way? Two weeks. 아. 네. 캡사라고 사우디 네. 음식 중에 가장 유명한 네. 음식이 있어. 요 오, 이거는 어. 무르 아, 이거 그거죠. 야, 멕시사. 사우디 커피 사우디 커피. 아. Oh. Wait, wait. I want t take a picture of you. Okay. Wait, wait. Come on. 오, 랄라가라 귀여워. 아, 이거 엄청, 얘기 많이 하더라고 이거 대치하자 꼭먹고라고 게 이거 되게, 이거 되게, 달고 맛있는 편이에요 음 이거 는 진짜 거게이렇게이 이거 이거 되게, 이 이거 되게, 이거 되게, 이거 되 s a a a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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음, 어김 약간 빨래 같은 느낌인데? 아, 이 요거트랑 이거랑 같이 먹는 거야? 무 신기해, 요거트랑 먹는 거 처음인데. 음, 아 바지지. 음, 맛이 특별해. <웃음> 이게 사우디식 고추야자인데 <웃음> 그 엄청 <웃음> 맛있어요 곶감같아요 <곡감> <웃음> 엄청 쫀득쫀득해 이거는 음, 맛이 없어요 못 먹겠어 <웃음> <웃음> <웃음>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웃음> 지금 저희는 석기석기 이런데 집이 sure if you're not s u r 게 if you're not sure if you're not s u r 까 if you're n 저 t s u r 어 if y 물어 r 어 not s u r 어 if y o 어 r e 뭐 o t sure if y o u r <목소리도> 야, 알자잖아 <목소리도> 야, 빛다 음... 사하이 야, 빛다 사하라. 야, 빛다 사하라. 빛다 사하라. 빛라 응? So, it's like... One month? Per year. Per year? 이 달러니까는... 아. 2천만 원. For year? Uh -huh. uh -huh. uh -huh. 아, 월세? 아, mm -hmm. 아 네. 월세 이 정도? 아, 괜찮네. 어머니! 사라하. Yeah. <웃음> 갑자기 가게 됐어. <웃음> 와 월세가 훨5뭐오아 o okay. can you can you just one minute? Okay. Just one minute. I will come. 월 서울의 두배 정도 아닌가? 아, 여기가 실내에요 그래. 여기 좋은데 좀. 외관 건물이 진짜 좋아 보였어요. 아, 근데 두바이가 비싸긴 한데 음. 서울도 비싸요. 여기 그럼 보증금은 없는 건가? 아 근데 저는 보증금 네. 되게 낮은 편이에요. 보증금이 낫고 월세가 비싸. 네. 이얼리 내는 게 있고 네. 연마다 내는 게 있고 잘마다 음... 내는 게 있는데 시그니엘 레지던스 같은 느낌이에요. 좀 되게 좋아 보여요. 대리석 있고 밖에. 아 유튜브 가기 응. 한두 개가 아닌데. 감사합니다 선배님. <웃음> <아닙니다>. 유튜브 <웃음> 계속 나오고 있어. 아, 그러니까 <웃음> 썸네일만 잘 신경 쓰면 대박납니다. 아 그러면은 잠시 둘이서 엘리베이터에서 사진 찍어도 되나? 네, 그러세요. <웃음> 오케이 오케이 아네네 썸네일을 썸네일이 중요하거든요. 아 그렇죠 그렇죠. 네. 아안 아, 잠시만. <웃음> 하나 둘 마크백 원. 하나 둘. 네. 마크스 톰스 원. 두두 두두 와. <라크> 스카우트. 와 진짜 큰 박해. 페이더슈즈. 뭐? It's okay. It's good? m m h 와우 I love it. Wow. 와 슈퍼도 This is garden here, but they do fix it wow, now. Wow! And this area for walking, for oh, bicycle. Oh. You can rent the bicycle from there if you see oh. the bicycle. Oh. <gasps> swimming pool? h uh, yeah. There is swimming pool here also in my tower. There is. Wow, oh, Hermes. Take your time. Hermes. Oh, h e r m a s too? o k a e Ah, y e o h Wow, let me show. o k a let me just change the s h o w h 남성 향이 나나요? 어? 끝이야? 어? 오, 향은 예쁘셨다. 에르메스 향수를 맡아보는 <웃음> 시간을 갖겠습니다. <웃음> 어, 이거 좀 약간 아? 아? 오, 이건 약간 좀 강해. 예. 응, 짜고 네. 네. 이거. 어. 자, 좀만 담아갑시다. <웃음> <웃음> 오오 깔아 이다 와. 요안녕하세 I work uh, with this magazine. Mm. I work with this magazine before. Oh, that is z a c And this one also. I work with this one and this one also. Mm -hmm. Mm -hmm. This is me. Oh, really? yeah, It's yeah. mm -hmm. yeah. very bad. <laughs> wow, so cute. And this you one younger? I do all. This one I do all. This one I write. I write uh, oh. this one. Oh. I have one friend from my school from uh, Korea. His name, Fuji. Fuji. Fuji. Fuji. Fuji. Ah, u j i n t s over here next to the beach. Oh, oh, oh, n h oh, oh, oh, oh, h 그리고 그곳에 가면은 어곳 와. 가면은 그곳 가면은 그곳와 가면은 와곳가 두바이와서 골프를 치러 가면은 그곳에 가 너가 가 <웃음> <웃음> <웃음> 아, 너무 더워. 진짜 땀만. 아니 너무 알찬 브이로그였네. 오늘, <웃음> 오늘 하루에몇개 남기니까. 그러니까. 아, 너무 힘들어. 그래도 두바이 골프장을 제가 인생 살면서 언제 와 보겠습니까? 저는 최대로 여기까지밖에 못 보냈어요. 여기서 못 봤어요. 이게 목사가 나와요. 와 이제 엄청 밤이 됐어요. 네, 보라색이야. 7시 15분, 오늘은 좀 일찍 숙소에 들어왔고요. 여기는 밤 되니까 더 예뻐요. 우와! 뱀뱅까지도 예쁘잖아 일단 오늘 1일차는 두바이를 맛봤던 시간이라서 좀더 욕심내지 않고 일찍 들어와서 자려고 일단 두바이 자체가 제가 너무 좋아하는 <웃음> 여행지 스타일이에요 조형물도 멋스럽고 치안도 좋고 사람들도 친절하고 그리고 되게 깔끔하고 맛있는 것도 많고 내일도 기대해주세요 내일 봐요 안녕 Freedom.